천면 용천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이 집은 단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뒤로는 산을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. 남향 바지고요. 대지가 2 0 0평에 건평이 55.8평으로 넓은 집이고요. 2009년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조주택입니다그집너머로 집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양평에서 유명한 용천리 전원주택 단. 용천이는 원래 전원주택단지로 상당히 유명하죠. 양평에서도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집 앞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집은 거의 남향이라서 해가 하루 종일 듭니다그 옆집은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, 절이나 이런 사찰은 아니고 개인주택인데, 어, 동지가 엄청 크더라고요. 집 자체가. 그 여기는 그 용천이 자체가 공기 좋고 한적합니다. 근데 이제 여기 어제 가다 보니까 단점이 그 집을 올라가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좀 심한 게좀 단점이더라고요. 여기는 보시다시피 전경이나 뭐 계곡도 좋고 그 전원주택으로 유명할 만한 동네에 위치한 집입니다. 그리고 이 집은 일단 가격이 5억이 안 되는 아주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주택입니다. 지금 짓는 주택들은 뭐 가격이 웬만하면 7억, 8억 그래가지고 이 집은 상대적으로 가, 격이 아주 저렴하고요. 또 철권조라서 뭐, 그 연식, 그 노후도, 연식 대비 노후도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근데 대지 면적이 200평인데 이 건물이 크다보 크다 보니까 이 마당이 생각보다 좀 좁더라고요. 이 집의 단점은 올라가는 길에 경사가 심한 거하고 대지면적 대비 마당이 좀 작다는 게좀 아쉽게 느껴지는 점입니다. 오르는 길에 경사가 심하다고 말씀드렸고요. 이 집은 아까 말씀드렸듯 도로 지분이 없이 대지면적만 0 0평입니다 건평은. 55.8평으로 밖에서 봐도 집이 상당히 큽니다. 그리고 여기는 개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. 정화조에 기름보일러랑 심야보일러를 병용으로 사용합니다. 1층은 심야보일러를 쓰고요. 2층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2009년에 준공이 난 집이지만 외관을 보시면 상당히 양호합니다.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별도로 다시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해가 잘되는 남양바지 집이구요. 시야가 확트였습니다 그럼 집 옆으로 창고 공간이 있는데 사이즈가 넓어서 뭐 전원 사정을 하시다 보면 자재 같은 거를 넣어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. 근데 여기다 넣으시면 공간이 넓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또뭐 여기 대지면적이 대지면적 대비에 마당이 좀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좁은 건 사실인데 또 배수로 정비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. 또 물빠짐 이런 거는 상당히 잘될것 같습니다. 이 앞집이 이게 저절 같은데 이게 개인주택이더라고요. 상당히 크더라고요, 이게. 그리고 철권조에 넓은 전형을 가지고 있는 게그 장점이고요. 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저렴합니다. 5억 이하로는 이런 집 보기 드뭅니다 더군다나 용천에서 이런 집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. 안으로 1층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1층은 일단 방이 하나에 욕실이 두 개입니다. 전용면적으로 1층 전용면적만 37평입니다. 상당히 넓은 편이죠. 그리고 1층은 심야보일러를 사용합니다. 거실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. 물로폐잘 들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리모델링을 하셨고 도배 장판도또 오래 하셔서 집 내부도 깔끔합니다. 뭐 17년, 17년에 1 7년 리모델링 하시고 올해 도배장판하고 페인트칠 그 다음에 그 데크 작업 하셔가지고 뭐, 뭐 새집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별도로 흠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이 전용이 넓다 보니까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요 1층에만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두개 2층에 하나 화장실이총세개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방마다 필요한 부분들, 뭐 북박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누가 살다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잘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은 18.7평으로 2층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방두개에욕실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옥상 테라스가 방 앞쪽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. 테라스를 뭐 사용하시기 나름이지만 뭐 용도도 물론 좋지만 거기 나가면 시어 내려다보는 조명도 시원합니다.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 집은 단점에 대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철골제 주택인 점을 장점으로 들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